알래? 싱크. 감감검 기다리는 저 지각하신 분. 네. 누가 지각하래요? 10분밖에 안 내줬는데요. 방금 CT 찍는데, 뇌네 CT 찍었는데 뭔가. 뭐지? 우주선 타는 기분이었어요.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나도.. 밥 먹고 갈 거야? 오늘 가서 먹을까? 먹고 가자. 나죽 먹기 싫어. 맛있는 거 먹고 <웃음> 아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아니야, 죽 먹어야 돼. 속이 완전 비어있잖아. 비어도 짬뽕 매운 거잘 먹지 않아도 돼. 어, 먹고 싶어. 잘 먹으래. 하루 이틀. 한번더니해왜 어 나는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엄청 횡설수설할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이수해가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 지, 지금 방금 끝난 거냐고 아님 장 거냐고 했더니 엄청 많이 주무셨다고 <웃음> <웃음> 저희는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 너무 배고파요. 나 갑자기 폭식하는 것 같아. 아니야, 먹고 죽은 기준이 색깔도 좋겠다. <웃음> 아니, 공깃밥도 하나만 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참기름장에서 찍어먹참름장에도먹어 응! 너무 맛있지 말고 도도에고짤맛있고 올리고 만 참기름장 지금 요거는 자담치킨이구요 프라이드 양념 뭐 어쩌고 저쩌고겠죠? 근데 이건 맵찔랭인데 반반인데 저는 맵찔랭안 매운 반 매운 반인 줄 알았는데 프라이드랑 반반이네요. 겹떡에 베이컨에 치즈랑 중국당면 추가고요. 육커는국물닭발인데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올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니 이건좀 약간 골 때리는 작품이네요. 소주 한잔 마셨거든요. 이건 나중에 남으면은 뭐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나 취해가지고 이렇게 아 얼마짜리야 이게? 미쳤네. 딱건안 찍고 싶은데 잘안 찍혀. 아, 후기가 진짜 맵대요. 처음 먹을 때 말도. 매운데 아비꼬 배달은 오랜만이라서 모르고 있었는데 <웃음> 그 양이 좀 적네요. 일단 카레 양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파마늘은 진짜 많이 주셨어요. 요청대로. 하.. 하야시 라이스? 뭐지? 기본 카레 라이스에 지정 아삭, 베타, 마늘레룹 프레엄, 송세 아지, 기본 카레 리필, 기본, 하야시 라이스, 불닭, 기정단대 베타, 마늘, 치즈동, 커플, 리필. 오호, 이렇게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 펜트하우스 보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양념하고 마늘 반반이랑기범순대국이 사이드에 있더라고요 머리뿌더시로 시켰습니다 아. 5,900원 주고 시켰어요 찍을 잘 했다. 맛있어. 나는 그쪽. 나큰 차수라면 이건 데수가 많이 <목소리를> 3단계. 다동시켰어요다 오늘의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는 맘에를 알아. 뭐 어, 하는 거. 먼지 쌓지 말고, 쌓아야죠. 좋은 자리 쌓이다. 공소치으로 해서 집을 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것을 밤에 흥미를 키다 흥미를 비스해을고 차차 요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